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 모영순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손 씻기와 또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포함한 주변인들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화가 되다 보니 주변에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연말이다 보니 약속이라든지 모임도 갖고 싶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참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험가 여러분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. 저희는 또 검은사망 모바일에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모두 안녕히 어? 안 돼. <웃음> 안 돼.